요즘 매체들을 보면, 이 보험료 내려준다. 네. 그리고 또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 보험료를 무조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매체들이 정말 많아요. 음. 이 부분에 그치. 대해서는 어떻게. 광고를 보면은, 저 이번에 내려요, 뭐 이런 광고도 많죠? 음, 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33.3% 3분의 1 정도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3분의 2는 안 내려갔다. 아, 3분의 2는 동결 또는 음. 업이 됩니다. 처음에 어쨌든 마케팅으로 상담 받아보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내려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죠. 상담 받아보면, 3분의 2에 해당하시는 60% 이상은, 그대로, 보험료가 유지되거나 그보다더 냈다. 그렇죠. 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장분석이라는 거는 보장의강화예요 음. 업셀링이거든요, 사실은. 음. 업이에요. 음.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는 음.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겁니다. 음. 다운을 시킬 수 있으면 다운이 되는 거고요. 음. 똑같은 금액이면 똑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보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은뭐 원체 내가 빈약해. 음. 진짜 가난해. <웃음> 공장에 그럼 그런 분들은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딱세 가지 분류를 갖다할수 있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 워낙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3분의 1 정도만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 33.3% 네. 아, 그렇죠 맞네요. 아, 물리적으로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줄일 수도 있으신 분들이 탁 계실 것 같은데 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례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보험 역사가 대부분 이렇게 돼요 처음에 한 20대 아니면 10대 후반에 부모님 지인이 한명 찾아옵니다 네. <웃음> 어린이 보험 끝났으니까 성인보험 가입 연령이니까 가입해라 싸게 음. 그렇게 가입을 합니다 음. 정작 피보험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보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사회생활 딱 시작하는 무렵에 그분이 또 나타납니다 음. 새로운 보험이 나왔으니 더 좋은 보장이니 <웃음> 어해라 하나 더 가입합니다 그때도 설명 못 듣습니다 왜? 부모님의 그냥 설명은 엄마한테 다 했어 그렇지 <웃음> 그러다가 또 세월이 약간 흘러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요. 그때는 문득 후배나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밥 먹자 그럽니다. 네. 나보험회서 다닌다. 하나 해라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만 또 합니다. 사인을. 자 이렇게 하나 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을 하고 정 때문에 음.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수입에 비해서 과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음. 그런 분들은 중복되어 있는 보장이라든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보장 이런 부분은 좀 빼고 정말 필요한 보장을 고루고루게 분포하다 보면 해지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담보 삭제를 통해 갖고 낮춰 드립니다 음, 자 이런 분들이 보험료가 내려가는 타켓들이에요 33.3%에 해당 그렇죠 네 그러면 은 반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험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진짜 잘 몰라서 딱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아니면 두개 정도? 네. 그런 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담보를 넣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음. 왜? 그때는 나이가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음. 싸고요. 음. 의료수가도 올라갔을 거고, 음. 물가도 올라갑니다. 보장도 올라가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동결보다는 아무래도 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음... 너무 당연하긴 한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험 리모델링 많이 하다 보면 네. 보험을 한 10년 전 그러니까 유지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시 결혼을 하신다거나 네.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보험을 손대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자기가 안 하더라도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합니다 아, 네. <웃음> 근데 그때 보면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나요? 라는 문의로 시작은 하지만 10년 전에 있었던 거 대비해서 신설된 것들 집어넣으면 줄이기는 좀 힘들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10만원 내던 분이 갑자기 17만원 20만원 내라 그러면 대표님은 맞죠. 내시겠어요? 아, 저 못내죠 대부분이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내려드리는 부분은 덜해요 네 그쵸 어 근데 연구도 많이 하고 이 상품 저 상품 진짜 다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음.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음. 합리적인 구성이에요 요즘에 가성비 가신비라고 그러죠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최적의 설계가 나오고 최적의 상품이 나와야 된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